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하세요 채널의 오늘의 mc 주이입니다 저희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음식은 바로 1인 1전장면 어, 3차 성공시 2인 1전장면 탕수육기 고요 4차 성공시 grande. 2인 1전장면 5차 성공시 짜장면 대신 <없> 짜장라면 입니다 박수! 할수 없어 짜파게티 누가 만나요? 1인 1번 짜파게티? 짜파게티 라면이요 아니야, 좋습니다, 가오 아! 와. 그러니까, 우리 다 잘해야겠죠? 네! 네. 네. 오늘의 노래는 바로. 지짜일 거! I hate this summer day!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를 틀면 노래 앞부분, 그 뒤에 띠띠띠 소리 난 이후에 들리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주의상황이 있는데 좀 길어요. 많이 그래서 아마 나눠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세 줄인데 한 줄이 좀 많이 길어서 뭐야. 쉬운 대신 되게 일니까 나눠서 일에 1일에 1일에 1일에 1일에 1일에 1일에 1일에 1일에 난이야리가 나왔어 근이어뭐 이거도 어려워 누가 가누 I <목소리> <목소리> 빨리 n t know, I d o n 빨리 n o 빨리 don't k n 주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리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뭐? 니가 깔아 니가 깔아 주연이는? 주연이는 어떻해 주세요? 나는 너무 안 좋아해 하와이도 있었고 하와이. 하와이 너무 아쉬워해 이런 게좀 들렸어요 너무 안 맞춰져 체력에 와 대박이다 아 <웃음> 우리 그거 해아 어아아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안추운 결과 아.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정답에 부적하신 분은? 엄입니다 음, 뭐? 어! 뭐야? 음. 나도 잘했는데? 참고로, <웃음> 여기서 꼴골반 꼴등을 알려주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야? 설마? 김지아 제일 많이 꼴등을 하면요 내가 꼴등이라고? 지현이가 꼴등이에요. 그럼 내가 보기엔 니네 하와이밖에 없어, 나는. <웃음> 진짜왜틀린인 <그냥 웃음> 거야. 네. 이제 안... 어? 걱정곡 네, 알려드릴게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생기, 생기는 힘든 점 불편한 점을 <웃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전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빠 사는 주말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오래전일 여자친구가 없네. 집가사는 엑시트 엑시트 인터넷 창 열면 더 숨막혀 무슨 영문인지 모조리 e x 어. e l l e n t e x c n x t x c x t x n t Excellent. e x c e l l e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 x c e 데 l e n t e t e x 엄청 많아요. 뭐야? 48차입니다. <웃음> 좀 길다고 했잖아요, <웃음> 세슬이